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이걸로 이렇게 제패터가 대단히 아! 재밌다. 또오 학생증 찍어봐야지. 학생증. 와 진짜 진짜 학생증처럼 생겼다. 오. 아. 아! <웃음> 아, 여러분, 저 되게 재밌는 생, 장난 생각났어요. 제가 이제 제페토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장고를 보낼 거예요, 남 반장한테. 그러면 반응이 어떨지 음. 한번 해보겠습니다. <웃음> 아마 까일 것 같은데. 아, 뭐라고 하지? <웃음> 반장아, 나 제페토 오비키인데, 사실 나. 어. 너. 어릴때부터 너 많이 좋아했어 나랑 사귀자 아! <웃음> 아! 사실 장고야 장고야 야 이거 장고다 <웃음> 아! 오글거려! 아! 내 손! 아! <웃음> 이제 이거 보낼거예요남 반장한테 마지막에 장고 부분은 잘라서 보내겠습니다 오. 아! 사실 장고야 장... 반장아 <웃음> 빨리 보내야지 아! 어? 뭐야? 벌써 와있네? 뭐지? 영상 뭐지? 남반장 영상? 뭐야 어 뭐야 어 뭐야? 뭐야 얘도 보냈어 이거? 스노우로 보냈네? 뭐야 매드몬스터? 하아이 H.I. hi. 오비키 나 매드몬스터 난반장인데이 <목소리> 어둠을 빨간 코로 빨간 코로 <목소리> 내 신곡 나온 거 알지? 많이 사랑해주고 사실 <웃음> 나 초등학교 때부터 너 좋아했다 우리 사귀자 와 이거 진짜 오바다 아오글거려내 소다 오백키내 잔고에 깜짝 놀라겠지? <웃음> 아 뭐야 남반장 나한테 잔고한 거야? 하 진짜 나랑 생각하는 게 아주 똑같구만 거절한다 아, 아 아니지? 오 얘가 나한테 고백했는데 내가 고백 보냈으니까 뭐야? 그러면 어? 둘다 사귀자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어? 아 어떻게 되는 거지? 아 일단 기다려봐야겠다 <웃음> 아 오비키? 어? 영상? 영상으로 대답한다 이건가? 뭐야? 아, 뭐라고 하지? <웃음> 반장아, 나 제페토 오비키인데 사실 나어너 어릴 때부터 너 많이 좋아했어. 나랑 사귀자. 어, 아. <웃음> 뭐야? 내 장고에 넘어온 거야? 아, 오비키. <웃음> 아 오비키 반응 대박이다 아, 아 뭐야 오비키야 어. 어? 어? 어? 어? 남반장이다 어 남반장 어 오비키 뭐냐 와 너가 먼저 고백했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고백했는데 그럼 고백 받아주는 거야? 아 미친 아, 나 지금 너네 집 간다. 막? 뭐야, 진짜 끊었어. 아, 미쳤어, 미쳤어, 남만아 아, 뭐냐고. 아, 빨리 보내줘야겠다, 창고라고 원래 창고였다고 야, 오박퀴. 어, 남만아너왜 이렇게 빨리 왔냐? 너 뭐, 뭐, 날라왔냐? 어, 나 날라왔어. 새야, 새. 아, 안 웃기다. 고백이 뭐야? 아, 장고라고 너 아, 내가 영상 또 보냈는데 못봤냐? 뭐? 너 보냈어? 보냈어? 나날라전이라고 못봤는데? 너 어릴 때부터 너 많이 좋아했어. 나랑 사귀자. 아, <웃음> 아 사실 장고야 장고야. 야 이거 장고다. <웃음> 아 뭐야 장고였어? 아이... 어. 나도 잔 거야. 아 뭐야 장난치지 마. 너도 장난치지 마. 어. 너, 너 이걸로 놀고 있었냐? 어 그걸로 샤샤랑 놀고 있었지. 나 다섯 살때 이거 갖고 놀다가 손가락 잘린 줄 알고. 들었고 들었고 말했고? 지금 이거 보시면 오키님들은 처음 들을 거 아니야. 응, 티에 말고. 세페토 스티커 이거 재밌다. 셀컷 찍냐? 어어뭐 하냐고. 야, 너 지금 나 찍는 거지? 오, 눈치 좋다. You, 와 예쁘다. 어. 아니야. 너 말고 저기 옆에 있는 후쿠선장. 어쩔 <웃음> 하지 말라고. 오늘도 오바키 놀리기 대성공. 오바키라고 하지 말라고.